주의 하나님이 나 오늘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주 말씀하셨네 여기 모여 오는 예배 주님께 드리여 사랑스런 신랑신부 한몸의 이름 주님이 계시여 기적으로 복을 주신 주님의 미밤 거기 모여 오는 내배 주님께 드리니 주님 주신 는복으로 넘치게 하소서 세우는 우리들 충결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네 여기 모여 온인 예배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 믿음으로 복되게 설리라